그러나 이미 한동훈 장관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탄생한 상황이라서 오세훈 시장도 인간인데 나름 자신의 입지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방송인 김어준 누가 김어준 앞에 방송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부턴가 모든 언론에서 김어준을 언급할 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름 앞에 방송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방송인이란 어떤 사람에게 붙이는 소식어일까요 방송인이라면 어떻게 방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균형적 시각과 중립적 관점에서 사건을 다뤄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측이나 주관을 배제해야 합니다 셋째 사건을 일부만 부각시키지 않고 전체 맥락적으로 파악을 해서 방송해야 하며 편향적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됩니다 넷째, 좌와 우의 입장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균형있게 다뤄야 합니다 김어준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조작의 달인이라는 수식어라면 모를까 방송인이라는 수식어는 좀 지나친 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해온 사람인지 지금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어준이 누굽니까 첫째 세월호 고위 침몰설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고위 침몰설은 그 전제가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였다는 평가입니다. 팩트의 뒷받침 없는 의혹들로 가득 채워진 영화를 제작해서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둘째 탄핵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온갖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끔찍한 거짓말들을 확대재생산해서 대중을 선동한 발언자가 바로 다름아닌 김호준의 입이었다고 합니다. 셋째 전국 좌파 문재인을 대통령 만드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잘 해서 그에 대한 특혜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tbs 뉴스공장을 맡게 됐다고도 합니다. 넷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생태탕 페라가모를 조작 보도했을 때김어준만이할수 있는 조작의 정밀성과 교묘함에 민주당 좌파들 마저 혀를 내둘렀다는 뒷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섯번째 이번 대선기간에는 김건희 여사를 줄리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윤석열 후보를 헐뜯고 이재명 후보를 돕는 여름몰의 끝판 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섯째, 2021년 7월 김경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대법원 재판부 판사들을 향해서 이 개놈 xx들이라고 방송에서 쌍욕까지한바 있습니다. 원래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자는 방송인이 될수 없는 법입니다. 방송이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김호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졌다는 표현조차도 그를 과대평가한 말이고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은 사기성이 농후한 정치꾼 이라는 표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너무 과도한 표현을 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라도 나름 점잖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서 그가 했던 모든 거짓 조작들을 다 나열하자면 이 밤을 다 새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도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번에 이태원 헬로윈 사고에 관하여도 거짓 주장들을 내놓았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안 믿어도 좋다. 믿을 놈만 믿으면 된다. 촛불 들 놈들만 믿으면 충분하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좋은 먹잇감을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놓치면 어준이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첫째, TBS 뉴스 공장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 1m당 10명 이상이 못 모이게 일방 통행 설정을 이번에는 왜안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라고 말입니다. 김호준의 이 말은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대중을 믿게 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김호준의 이 발언은 sns를 타고 떠돌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동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명백한 거짓 주장은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한 발언이라면서 이미 4건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접수됐습니다. 둘째 한정훈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이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이번에는 한동훈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된 것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의 경비인력과 마약수사 인력은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와는 별개라는 것이 객관적 팩트인데 이것도 김어준은 민심을 흔들고 선동하는 데 이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인간 말입니다. 무고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조작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좌파 민주당의 앞잡이 노릇이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처럼 보이지 않으시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어준을 사전에 팩트 체크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위기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좌파 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월호 때처럼 이번 이태원의 사상자들을 이용해 먹을까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으로 보이는데 혹시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이런 인간에게 하루 200만원 일주일에 1000만원 한달이면 4000만원 1년에 4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출연료를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공중파 방송에 그 거짓말과 조작이 보도되는 것을 계속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거짓과 조작의 달인이자 김어준을 퇴출시키겠다는 선거공약을 믿고 표를 몰아주었는데 도대체 왜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까 혹시 벌써 그 공약을 잊기라도 한 것입니까 과거 10대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민주당 의원들이 99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이었기 때문에 김오진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11대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전체 102석 중 76석이 국민의힘 의석입니다. 재직원 과반수를 넘어 3분의 2가 국민의힘 의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맘먹으면 서울시에 관한 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김호준을 언제 처리하는 거냐 분명히 못하는 게 아닐 텐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어려운 이때 김호준이라는 선동스피커라도 꺼버릴 수 있다면 좀 낫지 않겠나 는 생각을 우리 우파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도 심한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뉴스 조작 정치꾼을 지금 너무 신사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으로 사기치는 것도 범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듯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민을 속이는 것 또한 언론 사기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기가 죄라면 사기방송도 죄고 사기방송을 하는 자는 사기꾼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말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자들을 신사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범죄에 준해서 거짓 선동을 일삼는 방송, 거짓말로 팩트를 조작하는 방송 범죄자들을 단죄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국민이 무섭지 않으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송심의위원회를 좌파들이 장악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심한 말 꺼낸 김에 한마디 더 드리자면 이런 범죄자를 두둔하는 그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언론 범죄자들이라는 인식을 왜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들을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에 알맞는 대우를 해줘야 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인식을 바꿔야겠습니다. 그들이 남용한 법인카드도 뒤지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뒤져서라도 단죄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어준을 퇴출시키는 실제적 역할은 서울시의회에게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상 분명히 할 일은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단계를 밟 아서 김어준을 퇴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김어준 발 스피커가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조작방송 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오세훈 시장에게 김호준을 빨리 제거하지 않았다는 원망의 화살이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이 걸립니다. 실제로 김호준에 대해 언급하는 뉴스 댓글에는 오세훈 시장을 의심하는 댓글들이 적지 않게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댓글 중에 김호준이 왜오 시장을 단한 번도 공격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수상하다. 이런 류의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세훈, 김호준 두 사람 간에 어떤 미략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말이죠. 심지어는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로 뜨면서 오세훈 시장이 전략적으로 김호준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도록 놔두는 거 아니냐. EJ, 적을 적으로 제압한다는 작전을 구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잘 될수록 한동훈 장관도 덩달아 뜨게 되면서 오세훈 자신의 대권은 멀어질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잘 안될수록 한동훈 장관도 함께 몰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세훈 자신에게 대권주자로서 부각될 기회가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팩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같은 댓글들을 쓰시는 국민들이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다수라는 점입니다. 둘째 이 같은 국민들 상당수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잘못 오해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셋째 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호준 처리에 관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김어준 퇴출작업은 수순을 밟아서 단호하게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7월 서울시의회에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을 발의했고 지난 9월에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원의 70% 가량인연 300억원을 서울시 의존 하게 돼있는 tbs는 사실상 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좌발 시민단체들이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몰려와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라고 대모를 했을 정도로 김오준의 퇴출은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tbs의 주사파 대표이사는 와병을 핑계로 서울시의회의 질의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팩트들을 혹시 알고 있더라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 대하여 답답해하는 점은 일처리 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점일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tbs 관련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매년 7월이 돼서야 tbs의 숨통이 완전히 끊긴 다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늦지 않냐 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유 우파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유파의 가장 경쟁력 있는 대권주자로서의 입지에 혹여라도 상처가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동훈 장관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탄생한 상황이라서 오세훈 시장도 인간인데 나름 자신의 입지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럴수록 오세훈 시장이 다음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어떠실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김어준의 퇴출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이 일부러 김어준을 가만둔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계산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정도로 정부 구성원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윤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이고 이것 또한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조속히 오해를 불식시켜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차기는 오세훈에게도 한동훈에게도 오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윤정부의 실패는 곧 정권교체 쪽에 힘이 실려서 좌파주사파들의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오세훈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래서 필수적 이라는 생각입니다. 셋째 오세훈 시장이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준 가장 큰 요인은 김호준을 내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일 것입니다. 팩트는 그것이 아니지만 대중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그 말씀입니다. 김호준을 내년 7월까지가 아니라 혹시 그보다 더 빨리 조속히 제거 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만 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 한방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우파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방송에 더 자주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이태원 관련 사고 를 윤정부 퇴진운동에 이용하려 는 좌파들의 조작과 거짓을 적극적으로 지적한다면 윤석열 정부에게 오서 운 시장만은 큰 힘이 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오세훈시장의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정치 큰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위기가 왔을 때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큰 정치가 아닐까요 유승민이 뭘 해도 안되는 이유를 그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장 큰 정치는 가장 비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가장 비정치적이라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